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무창포에또 왔습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 껌못하 타는데 오늘은 광호다운샷 바로 왔지만 좀 졸랐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뭐 늘상 광호다운샷 할때 가듯이 거기 간다 해가지고 광호다운샷 타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광탑에 타가지고 내가 좀 테러 좀 해도 되느냐 했더니 해도 된답니다 오늘 저는 다운차터에 가서 광따도 좀 하고 갑오징어도 좀 치고 하면서 친구배탄 어, 호사로 테러 좀 하겠습니다 배, 배가 먹물로 좀시커매질 수도 있는데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카디프 그리고 문어때 막 쓰려고 25,000원짜리 택배비까지 25,000원 줬나? 그게 낚시대입니다. 아무튼 오. 혹시 로우 프로파일이랑 브라노가, 브라노가 가볍습니다. 카디프가 무겁네 자, 해가 뜨네요. 입질이 쏘는데. 아, 입질이 맞았는데. 입질하는 거? 트리거 X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챙기다 보니까. 자, 한삼분 정도 이동하겠습니다. 자, 법마다 위험도로 바로 올게요.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그냥 낚시점에서 주운 건데 어, 이상하게 생겼다. 수심이 <놀람> 어. 너무 이뻐가지고 갑오징어를 못 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우와. 다 웃기네. 자, 다른 데로 가볼게요. 찌7기 그랬더니 줄이 있었네요 와.. 너울 진짜 히트! 오! 야, 크다! 오! 뭐야! <웃음> 야, 야, 그다 <그냥> 커! 이뭐 <웃음> 야... 이렇게 먹어! 5자, 6자 5자, 6자? 낚싯대가, 낚싯대가, 나이켜서, 아, 저기, 반창 걸어서 그런가? 엄청 먹던데? 아, 한칸 아셨어. 에이, 아쉽다. 아좀확 튀길래. 탈수나. 어. 아나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멸치. 어? 엉킨 것 같아. 엉켰어 엉켰어. 사장님그쪽이 푸르시 푸르시는 거예요? 네, 예. 어, 내고요 음. 와. 물한줄 가보세요. 불어졌어요. 컨트롤 아래쪽에 레버를요? 뭐야 이거는 또? 이거 됐고. 이거 됐고, 이거 이게, 이게, 이게, 이건가요? 죄송합니다. 선장님, 신났어. 오, 괜찮아, 괜찮아. 이쪽으로 당겨야지. 아우, 좋은데? 히트! 히트. 히트. 천천히 가면 천천히. 저만 <웃음> <웃음> 한거 딱, 제거따한 마리 반대편에 주라 브레이스인 걸렸는데. <웃음> 전부 다이트요? 이야, <웃음> <Yeah>, 여기저기 풍광과. <웃음> 다이트요, 다이트오 <웃음> <웃음> 오우,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오, 육자는 되겠는데, 저거? 예 네, 육자 되겠죠? 넘기는데요저 육자? 와, 저만 꽝이는 거 이거? 나도 잡고 싶어. <웃음> 이어이 드디어 한 마리. 아너 언제 나왔냐? 야, 멀미 좀 자주 해야 되겠다. 드래그 너무 풀었나 본데? 오바있트좀 했어? 아니야, 아, 오버이트 하면 구활이 안될것 같아 갖고 오버이트는 참았어. 오버를 많이 야지 도시호분야? 오호, 잡았어. 오호, 이제. 두 개냐? 야씨4 0 t 짜리가다날아가고야 나한테 달라고 해 아이고 됐어 구 t 야 나한테 달라고 어, 해 go, that's all. I go, 아 h a 어아 all. I go, that's all. I go, t 오케이. s all. I 멀미 좀 해야되겠습니다 I go, t h a 어, 쳤어요 쳤어 어? 단차가 딱 50cm였나보네 맨날 선수 자리에 타다가 드라마 중간 자리에 타서 드라마 다행이고 선수 자리에 탔다간 죽음일 것 같아요 여기도 백파는 있네요 너울이 하얗게 보이는 파도를 백파도라고 합든요 이름도 무서워, 백파. 이거 낚시 도하아꾸미도거 상태인데? 아, 네. 너울이 싫어가지고? 너울 심하지, 너울 다 너울이 심해가지고? 내만도? 너울 심하 그렇지. 꾸미 너울 심할 때 200마리 잡기 힘들다. 와, 백파라는 걸. 얘기를 듣고 저쪽을 보니까 와 기전기만 온다 진짜 여기만 오지어백파가 도와줘서 타가되 거야. 어, 어. 네, 선장님은 무조건 안전이 짱인겨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그어 그래서 배를 빼는거지 어 탁월한 선택이요 어. 와 노을이 이렇게 심한가? 오늘 기상청에는 이상적 다, 다소없어 맨날 칠류.